어, 네,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는 것 같고, 음. 어, 기억의 시옷은 현대국어에 의에 해당되는 관영적 조사로 쓰였군, 이라고 했을 때, 음. 어, 기억의 나랏 말싸미. 여기서, 어, 네, 음, 음, 말사, 여기서 시옷이, 네. 어, 나라세 이거겠죠? 네. 맞나요? 그쵸, 맞아요. 네. 근데 일단은, 음, 어, 일단 세모 표시해드릴게요. 솔직히 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미은 이번에, 네. 어, 이 u 의고전는 현대국어의 고자에 해당되는 연결 어미로 시어군에서 이uen은 일을 어, 고자, 뭐 하고자니까 이건 일단 맞아요. 그죠? 고자, 고자 비교되죠 그죠? 네. 네. 그 3번에 디귿. 네. 디귿에 이는 주격조사로 뭐 네. 끝나면 체어을 결합했을 것을 알수 있다. 네. 그런데 디귿에 배이셔도 이거는 바가 있어도가 네. 되겠죠. 그래서 어. 비교를 해보세요, 이, 비교를. 네. 네, 이셔도. 똑같은 거 빼고 비교해봐요. 네. 네. 음 네. 있어도. 추격조사로서 응. 이가가 원래 추격조사가 맞으니까. 응. 결혼했으면 알수 있다. 어. 자신있게 질러요.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요. 일단 세모 할게요 네. 고류해두고 음. 4번의 리을. 어. 펴디 못할 놈이 한니가 그러니까 이거는 어, 이것을 가을게요 어, 네요 어, 어렵게 여겨 가을게요 그러니까 위니까 어 능이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해서 이 펴디인데 어. 표시를 비교해보니 뒤에서는 구외음화가 확인되지 않는 곳인데 어 D 음그구외음화가 네. 그, 어, 그러니까 맞나 잠시만. 요 어, 그러니까 디귿, 응.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음, 디귿, 지귿,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음, 응? 어, 그 일을 만나서 뭐. 티그시는 치읓이 되는 게왜 구개음화 맞나요? 네 맞아요. 네 티그, 아. 티 받침이 어, 네. 뒤에 는 이와 만나서 치읓이 되는 현상을 구교음화 합니다. 네. 네. 어 근데 이거는 피워디 어... 맞는 것 같아요. 음 같아요. 네 좋습니다. 5번, 5번...